내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요즘 무더위로 힘든 만큼 입추가 참 반갑죠. 맞습니다. 장맛비와 폭염의 반복으로 불쾌지수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까요. 다가올 가을을 기대하면서 주말 동안 편안한 휴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제1026회 로또 총 판매액 1,016억 원, 1등 당첨금 243억 원으로 15분이 당첨돼 1인당 16억 2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1조 4,536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꿈사다리 장학증서 수여식 현장 찾아갑니다. 이곳은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꿈사다리 장학생과 멘토 총 34명이 한자리에 모인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현장인데요.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꿈과 재능이 있는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비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되어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로의 성장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선발된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은 총 2,500명. 첫째, 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서 학업에 성실히 임하며 학교 생활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많은 학생들에게 복권기금이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수 있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복권기금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연을 즐기고 강연도 들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만의 지도를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목적지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인데요. 이걸 받고 이제 또제 꿈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람 같은 분 모셨습니다. <웃음> 네, 가수 김범룡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범룡입니다. 반갑습니다. 20년 가까이 선행을 이어오고 계시죠. 네, 네. 어 벌써 20년 됐네요. 벌써 시기병 어, 어린이 돕기 공연을 하다가. 그때 뜨시는 분들과 함께 어, 한국사랑동사협회를 만들어서 쭉 활동하고 요즘에는 동참회 분들이 많으셔서요 어, 지금 독고노인돕기 소녀소년, 가정독기, 시기빙어린이독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선행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직업이 가수잖아요 <웃음>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불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주어지는 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 따뜻한 마음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소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어려워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신곡 나왔거든요. 인생길이라는 노래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볼잘 돌아가고 있고요.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몇 번입니까? 35번. 자, 아,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45번이고요. 자, 35, 45.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볼은 16번. 아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14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39번이네요.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 알아보죠. 27번입니다. 2등 보너스볼도 추첨합니다. 5번. 제 1027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5번, 45번, 16번, 14번, 39번, 27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5번이네요. 지금까지 김범용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